안녕하세요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것은 바로 쇼핑 하울에 대해서 촬영하고자 이제 켰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요즘에 막 이것저것 샀어요 올리브영에서 산 것도 있고 에뛰드하우스 같은데 요즘에 잘 안들렸거든요 그래서 에뛰드하우스 가서도 사오기도 하고 해서 한꺼번에 산 것들 리뷰까지는 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울? 나 이거 샀다? 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아크네스 폼클렌징 데일리 딥클렌저 저는 이거 샀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올리브영 가서 와 봤는데 패키지를 바꾸면서 아 이게 세일을 해서 샀는데 어 약간 가격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 몇백원? 천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패키지 한번 바꾸고 가격 살짝 올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폼 클렌저 이렇게 거품 내는 것 썼었는데 아무래도 좀 깔끔한 느낌을 원하다 보니까 이거 사게 됐고요 어, 살리실릭객 시드라고 해가지고 각질이라던가 모공이라던가 뭐 균에 대해서 소독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산 거는 지복합 트러블 피부케어라고 쓴 거를 써진 거를 샀어요 네. 이 제품을 저는 이제 계속 써왔던 제품이고 다른 하나 있는 건 제가 쓴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알로에 베라겔을 샀어요 이건 제가 지금 개봉을 해서 좀 썼는데 알로에 베라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간 김에 뭐 아로마티카 고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세일도 할겸 해서 제가 하나 사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일단 향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향이, 네, 자연적인 뭔가, 진짜 알로에 같은, 예, 네, 물론 뭐, 다른 재료를 넣어서 했겠죠. 하지만 이거 쓰면서 만족스럽기도 하고, 즉각적인 수분 공급 이루어지게 좋고, 바르고 나면 굉장히 물 같아요. 물 같고, 다만, 유지력은 진짜 안 좋아요. 모든 알로에베라 겔이 그렇겠지만 수분 공급하고 진정해주고 바로 유분막을 씌워서 보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저도 다들 약간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가면서 피부, 헤어, 바디, 손, 핸드크림 가다가 이제 발까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좀 각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맨에서 나온 까칠구둔살 집중보습 <웃음> 이라고 나온 이 제품을 샀고요 어, 두 가지 제품이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향이 싱그러운 무화과 향이 향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향을 가진 제품을 사서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아직 비밀도 안 뜯었어요 이건 거기서도 써보지 않고 그냥 한번만었거든요 아마 집중보습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꾸덕한? 뭐 그런 제형이겠죠 네, 뜯었어요. 가볼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향은 역시 굉장히 좋고요. 어, 생각하는 것보다 가 꾸덕한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벤느나 재생크림보다도 덜 꾸덕거려요. 약간 로션보다는 꾸덕거리긴 한데 크림보다는 그렇게 꾸덕하지 않은 그런 제형이고요. 이건 한번 제가 꾸준히 한번 써본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산 거는 버츠비에서 에디션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뭐 핸드크림 립밤, 뭐 핸드 쌀브 립밤, 뭐 이것저것 돼 있었는데 저는 버츠비 제품 중에서 핸드 쌀브 제품을 이렇게 원통으로 된 거, 이렇게 바세린 같은 제형으로 된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참 좋아요. 좋기는. 보습감이 되게 좋고. 정말 건조할 때, 정말 정말 정말 건조할 때 쓰는 제품인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유분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던가 아니면 은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건조할 때 바르는 건데 그게 이 노란색 통에 핸드살브랑 그 다음에 립밤 하나랑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철로 된 이쁜 패키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산지 꽤 됐는데 지금 처음 뜯어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뜯었더니 버츠비 립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핸드살브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드살브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버츠비에서 핸드크림도 나와요. 근데 핸드살브 같은 경우는 약간 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 밤더 보습을 잡아주고 더 건조하고 막 손이 까지고 막 이런 사람들 쓰면 딱 좋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쁜 철통에서 나온건 핸드살브랑 그 다음에 버츠비 어 페퍼민트 립밤이 들어있네요 저는 음, 잘됐어요 저 피퍼, 페퍼민트 들어가 있는거 시원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한거 샀어요 고체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TV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줄도 몰랐는데 사실 이걸 사기 전에 한번 써보긴 했어요. 매장 가서 샘플이 이렇게 놓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보겠어요? 몰래 하나 톡 털어서 집에 가져와서 씹은 다음에 그냥 칫솔질해서 써봤거든요. 어,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알하나씩 들어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역시 색깔이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산건 검은색이네요 좀 그래서 이 하나를 입에 넣고 어금니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칫솔 가지고 와서 칫솔질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써봤는데 어... 그냥 치약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치약인데 약간 좀 색다르고 뭔가 치약 짜는 것조차 요즘에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좀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치약 짜는 것조차도 약간 귀찮아서 펌핑용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보면은한알 이렇게 알로돼 있어요 그래서 이알 하나 이렇게 넣고 아그작 아그작 씹어서 가루로 이렇게 낸 다음에 칫솔질하면 끝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뒤에 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제품도 세 가지 정도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고체치약이 다른 제조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아마 방송을 탄 제품인 것 같아요 그 하얀색으로 된 홍진영 씨가 썼다고 막 광고를 하던데 그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 같고 여기까지가 제가 올리브영에서 쇼핑한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에뛰드하우스를 지나다니다가 요즘에 하도 올리브영이나 롭스나 이런 드러그스토어라고 하죠. 이런 데 약간 좀 치중하다 보니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이런 데잘안 가기도 하고 뭐 관심도 살짝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안 갔는데 마침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 로션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해서 제가 되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말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수분 가득 콜라겐 스킨 이것도 아마 콩물 제형의 스킨류인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진짜 수분을 정말 정말 잘 공급해주는 스킨이에요 그리고 로션 로션은 좀안 쓰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로션 같은 경우는 또 가끔씩 또 그냥 가볍게 그냥 보습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좀더 보습을 하고 싶을 때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할 때 예. 제가 로션은 거의 쓴게 없어요 거의 쓴 제품이 없는데 이 콜라겐 로션만큼은 제가 기억으로는 오늘 것까지 해서 세통 로션 쓴것 같아요. 예. 그만큼 좀 좋아서 오늘 갔더니 1 플러스 1 교차 증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개 사와서 쓸 예정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또 콜라겐 이런 거 라인이 엄청 많잖아요 에센스도 써보고 제가 이거 아이스틱도 써보고 크림도 써보고 수분팩도 써보고 뭐 집중 영양팩, 뭐 수분가득 시리즈는 거의 진짜 마음에 들어서 다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고 뭐 하나만 진짜 꼽으라면 진짜 얘는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이라고 말하기도 좀 못하고 에센스 비슷한 스킨이에요. 이거 에센스도 써봤는데 이거 듬뿍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두개 샀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폼 클렌징을 제가 이제 딥 클렌징 할때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 그 전에 사실 제가 그 제품을 쓰기 전에 접해본 클렌징 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칩 베이킹 파우더인데 비비딥 클렌징 폼이라고 나와 있어요. 클렌징 폼류를 제가 살짝이 딥 클렌징 할때 좋아하는 유가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알갱이 있는 걸 제가 살짝이 좋아해요. 왜냐면 좀 문지를 때 기분도 좋고 얼굴 이렇게 약간 좀 마사지 되는 듯한 느낌도 좋고 각질을 제거도 되고 해서 그런 유를 쓰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살짝 뭔가 더 들어가고 더 까슬거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세정력 하나만큼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아마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약간 또1 플러스 1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좀 이런 걸좀 약해요, 약하. 아, 두개또 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샀는데. 저는 이렇게 좀 쌓아두고 만약에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쓰기도 쓰지만 음, 제 지인분들은 좀 좋아할만한 소식이죠 저는 이런 거 그냥 1 플러스 1을 하고 사실 이거 쓰는데도 그렇게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디클렌징으로 쓰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오래 쓰겠죠 그럼 이건 어떡하냐 어, 제 지인 중에 마음에 드는 <웃음> 사람을 줍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보통 새 거를 줘요 새 거를 주고 이렇게 오늘도 신기해서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했지만 이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써야지 하고 나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놔요 근데 좀안쓸것 같다 하면 지인분들 드립니다 저는 <웃음> 이거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돈 주고 산 건데 전 약간 이제 리뷰도 해보고 게다가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안 써본 제품도 아니니까안 써본 제품이면 당연히 뜯어서 제가 먼저 쓰죠 하지만 써봤기 때문에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뷰티 하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영상 찍고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좋네요 옛날에 럭키박스 해가지고 그것도 막 뜯어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요즘에 또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거 있으면은 또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뷰티 하울 같은 걸로 이렇게 찍는 제품들은 신기해서 산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쓰는 제품들이나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제가 사서 내가 쓰는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 신기해서 샀다. 뭐 써보겠다 그냥 치약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사용하는 뭐 이런 클렌징폼이나 아니면 이런 스킨 로션 같은 거 좋다 하는 거는 저도 직접 써서 쓰고 있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추천한다 라는 영상의 의미로 저는 이런 하울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제품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또 재밌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은 블로그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 링크에 가보면 제품 추천 리스트를 비롯해서 피부 관리법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가 많으니까 그 블로그도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